하우스메이트 수쉬 첫째, 서로를 투명인간으로 생각한다. 엮이고 싶어서 엮이는 줄 아나였어. 3개월 후 무조건 동거는 종료한다. 응. <웃음> <웃음> 어? 아, 깜짝이야. 나 우울증인가 봐. 난 불면증. 그 생각나서 잠이 안 와. 아니야. 내가 잔지내 우리 연도도 잘지내 잘못했어요. 사람한테 소금을 뿌리질 않나? 음... 형님은 아직 애안 가져오셨잖아요. 지금 나 놀려? 네? 그 정도 가정교육도 못받았어 어제부터 가정교육, 가정교육 하시는데, 누가 요즘 집에서 이천부치는걸 가르쳐요?